서 보기엔 다 지어진 멀쩡한 아파트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합판과 비닐 같은 건설 자재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애초 지난 3월 입주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입주 날짜가 미뤄지더니 지난 7월부터는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무려 100여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년만 전세로 살고 별도 비용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터라 신혼 부부 등이 많이 계약했는데요.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면서 인근 여관이나 원룸을 구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100여 가구가 계약금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40억 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건설이 멈춘 이유에 대해 시공사 측은 최근 공사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부동산 사업 대출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리고 시공사는 연대보증을 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최근 분양 경기가 꺼지고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경색 영향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초비상이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크게 꺾인 데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던 레고랜드 테마파크 대출 자산 유동화 기업 허움을 부도 처리하면서 발생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만큼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강원도가 지난달 말까지 지급 비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지자체가 참여한 pf 사업도 믿을 수 없다는 사례가 된 것이다. 부동산 호황의 기대 아파트 수주를 늘리면서 남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서가 시장 침체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동산 pf대출의 연쇄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 부동산발 pf 부실 사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pf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칫 금융권 위기로도 번질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보증 여파로 40여 곳의 건설사가 일제히 문을 닫은 줄도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중견건설사부도 공포 확산 과거에도 40여 곳 건설사 문 닫아 부동산 pf는 건설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린 뒤 분양 수익을 내는 구조다. 개발 사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자금을 미리 빌려주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호환기가 지속하자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도 덩달아 급증했다. 25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건설사 20곳의 pf 보증 규모는 18조원으로 2018년 말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pf 보증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25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줄곧 내려오다 2020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계와 함께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f대출 잔액 또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윤권의 pf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12조 2천억 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3년 말에 비해서는 세배 규모다. 대출 연체율도 2021년 말 0.18%에서 지난 6월 말 0.50%로 껑충 뛰었다. 부동산 pf는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값 폭등으로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 부동산 개발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달 발생한 강원, 춘천 레고랜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올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면서 투자금 회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미 미분양이 속출하는 대구에선 시행사가 초기 대출을 받아 땅을 확보하고 인허가까지 받았지만 금융기관에서 그 다음 사업 단계를 위한 본 PF 대출이 막혀 해당 사업장이 아예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pf대출이 막혀 사업이 중단된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충남 지역 중견건설사인 우석건설이 지난달 말 도래한 전자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지난달 만기 도래한 구매자금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거래은행에 지급 지시한 전자음을 결제하지 못했다. 우석건설은 충남권에서 열 손가락 안내 꼽히는 중견사였다.